풍대점 다시는 안간다고 했는데 또 지하철 타고 갑니다 아, 멀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기차역 내 가게들도 문을 닫았구나. 닫았어. 이야, 공중전화도 있어? 심지어 되네. 날씨가 너무 좋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와, 와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온도도 좋고. 아엄마춥 아이고 마포구청 쪽인데 닫은 가게가 많네요 밥집 요것도 닫았고 보시면 지금 여기도 닫았습니다 클로즈 휴무 아이고 참 이런 모습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여기도 열긴 열었는데 아, 한 테이블 앉아있고 어 심지어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에 아, 네. 지금 토요일 오후 1시 입니다 2시 그리고 제가 지금 홍대를 가는 이유는 차량을 이제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차한 대가 나왔습니다 그 차를 받으려고 홍대 성산점에 왔어요 어떤 차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차 차를 받는다는 건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그죠 아 낚시 좋다 이탈리안 그레이 앙트요? 네 저기 보시면 제가 앞으로 끌 차가 있죠? 저 뒤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름답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제가 하늘 위로 문이 열리는 차를 타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탈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이고요 이 차가 다 좋은데 그게 하나가 단점이네 충전을 하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려요 충전을 하려고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손이 뽑아져서 2 2 0 v 에 지금 갖다 꽂아 놓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92% 충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차가 제가 받은 트이지입니다 혼자 타기 딱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가 세상에 어대나 있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차 얼마나 좋습니까? 트렁크 외에도 수납공간이 참 여유롭게 많습니다 앞쪽에 보면 뭐인지 모르겠지만 또 수납공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어떻게 열죠? 안 열리네요. 네, 이건 또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또 여는 데가 있습니다. 충전재 충전할 수 있는 또 이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충전할 을수 있는 이런 또 여유공간. 아, 수납공간 만족스럽죠? 뒷좌석 볼까요? 그래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시대에 저 차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 딱 맞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 탑승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30분 이라는 충전 시간이 남았지만 기대감이 몰려옵니다 아우, 아름다운 아 아, 넓직한 뒤에 실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75kg 까지 보시면 75kg 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케아가서 가구를 사도 쉬어 나를 수 있는 널찍한 공간 이 안정된 하부 바디감 안정된 타이어 훌륭하네요. 오 이거 뒤로 갑니다. 아이 밑에 보시면 아네 밑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아 뒤로 가. 좋아요. 아이.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보시면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네 그죠? 지금 배터리 충전 3시간 딱 되니까 94%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아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훌륭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이 차의 또 장점이자 단점인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몸에 기본적으로 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겨울철에 특히 이 차는 그분들에게 적합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어, 에어컨과 히터 시설이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 창문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창문을 2차 투이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재질 요거 덜랑 하나 들어있구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은 요렇게 해서 엽니다 물론 겨울철에 춥겠죠 닫아주면 되구요 만약에 몸이 많이 춥다 싶으신 분들은 찬바를 입고 타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온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우면 뭐합니까? 피부만 건조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면 뭐합니까? 에어컨 필터 가느라 고 우리가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트위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돈이 들지 않는다 장점이죠 좀 보안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누가 이 차의 문을 따서 안을 뒤져 보겠습니까? 이것또한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 트위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로는 절대 충전을 할수 없기에 220볼트가 있는 그 어떤 가게든 1층에 뭐 아는 가게든 본인이 1층에 살지 않으면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 충전을 할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다 고층 아파트에 사시거나 이 증빌라에 사시거나 1층에 아는 가게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전하는데 조금은 약간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뭐그 정도 안전벨트가 어... 어우 안전벨트 내야겠죠? 제 목숨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니까요 전기차다 보니까 소리가 매우 가볍습니다 지금 왜 자꾸 좌우측에서 시끄러운 거 했더니 창문이 열려 있어요 닫아주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하단에 또 이게 있네요 왜 차가 안 나가나 했는데 아우 밑에 이거 당겨줘야 되네 풀어줘야 되네 됐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전 깜빡이 신호를 켰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잘 가네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장점은 생각보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몹시 차량 내부에 뭔가 이런 진동은 없지만 창문 좌우 좌우에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상당히 심하고요 제 지금 밑에 보시는 이쪽 다리 네, 바람이 숄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고 저쪽 밑에도 구멍이 있다 보니까 제 발밑은 선선해요 자 보시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 달리다 보면 시속 한 80km까지 맥시멈으로 달릴 수 있다는 라 설명을 들었고 그런 얘기들도 들어왔어요 과연 제가 이거를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천천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좌우 할것 없이 헌하게 뚫려 있다 보니까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 참. 시야가 넓이 확보가 되다 보니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리가 리얼하게 들리십니까 현재 저는 52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엄청난 스포츠카를 끌듯이 바람과 함께 진동과 함께 이 느껴지는 스릴 넘치는 네 그래요 지금 제가 자체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잘 달리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충 제가 차량을 탑승해 보니까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기존의 승용차들 보다 감이 약간 둔하다고 하나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할 경우 에 바로 멈추지 않는 거고 상당히 조금 밀리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하시거나 뭐 또는 뭐 운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끌만은 하다 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제 차가 아니라 저도 또한 일을 위해서 받은 차량이다 보니 뭐라고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차를 굳이 또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끌어 볼 만한 재미있는 차다 20여 분 달리고 있는 지금 그렇게 운전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즐겁게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꼭2차 겨울철에는 어우 예 죽겠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운전을 했으면 한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드리고 싶네요 시속 50km를 달리다가 지금 빨간불에서 전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네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네요 어네 어우 예 앞에 또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우 예, 몸으로 전해지는 진동이에요 어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뭐 어쨌든 척추 쪽 관절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 어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골목길다 어 예. 어 네, 보시 아, 네. 그래요. 제가 약간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좀 약간 디스크가 있어. 아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온몸으로 전해지는 이 쾌감 이 차의 또 하나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이어네 그렇습니다 참 타면 탈수록 재밌는 차다 그 차량들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이쪽 위치에 이렇게 버튼찡 누르면 찡 내려오지 않습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다리는 시간 0.1초도 바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냥 열면 문이 쫙쫙 열립니다 그죠?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보이시나요 53 54 55 56잘 네, 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언덕도 무난하게 차 올라간다 제가 지금 현재 계속 시속 40에서 50km를 달리고 있는데 뭐 다른 차들이 이렇게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알아서 피해 줍니다 어우 네 잘못 왔네요 다른 차들이 지금 알아서 피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네. 어후, 그렇습니다. 어후, 네 그렇습니다. 아네어네 허리 관절 끊어지는 줄 알았네. 어후. 핸들링도 상당히 좋네요 생각한 것보다. 네 여기 부분 뭐... 그렇죠? 손가락 구멍 하나 들어갈 정도의 이 구멍에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운전할 때는 낮시간때는 잠바가 필요 없지만. 세가 지는 시간대 지금 시간대 뭐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꼭 잠바를 입고 겨울철엔 잠바를 입고 운전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 외에 특별하게 제가 이 차를 보면서 단점을 발견을 하거나 뭐 문제점을 발견을 하거나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맞는 차 정말 가벼움 그리고 심플함 제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정말 딱 일치하는 그런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알무쇠 리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버 김 사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